비율의 차이는 노란선은 똑같이 높다고 하더라도 빨간선이 왼쪽은 꺼져있고 오른선은 융기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차이는 인중각도 비순각도를 보면 확연히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왼쪽...